The bitter and cold and the spring is yet to unfold may your heart be strong and your love your love remains u m m e r sun is beating the ground autumn's breeze nowhere to be found may your heart be strong and your love your love r e m a i n 내용 y you 는 내용을 알아보는 내용을 알아보는 내용을 알아보는 내용을 알아보는 내 o e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저 <웃음> 도착했고, 여기 지금 오토캠핑 쪽에는 저 혼자밖에 없대요. 그래서 오늘 편하게 이쪽에서 지내볼 건데 여러분, 계곡 소리가 너무 크죠? 아무튼 조용히 지금 텐트 피칭을 해볼게요. 비 오듯이 흘러요. 그래서 저 바로 계곡으로 놀러 가려고. 계곡에 살짝 발만 담궜는데 엄청 시원해요. 근데 계곡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씻고 있다가 이따 한번 또 들어가려고요. 지금은 아가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시원해지길래 나왔어요. 지금 모기는 없는데 약간 이 날파리 같은 애들 이애들 항상 등장하는 이 날파리 같은 얘들 때문에 얘네들 왜 이렇게 렌즈를 좋아하지? 카메라 렌즈에 항상 앉아있어요 저는 소포만 샀다 하면 전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안 사요 뭔가 하나를 보다 갈까? 아니 또 계곡으로 갈까? 막상 또 오니까 다시 또 가고 싶네요 근데 촬영이 좀 어려워요 계곡 지금 어떻게 저좀 놀다 올게요 안되겠다 오늘 이쪽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지금 여기 텐트 치고 옆에 데크에서 앉아있어요. 여기 데크는 되게 작아요 여러분. 3인용 텐트 쳤더니 꽉 차버렸네요. 계곡에서 엄청 잘 쉬고 다시 복귀했어요. 그냥 한 30분 멍때린 것 같아요. 인스타도 좀 보고 그냥 물 바라봐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거기 앉아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근데 이제 5시 거든요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저는 좀솔캠이기도 하고 저는 원래 한 9시 정도 되면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는 편이라 좀 일찍 저녁을 먹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더 일찍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이거 통쿡셋 가지고 왔고 그냥 간단하게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고 쉴 거예요. 이게 계곡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못불라서 말을 막 그렇게 많이 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진짜 잘 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씻어왔거든요. 여기에. 제가 요즘 야채 많이 먹기. 먹을거요 여기 바로 도로옆인데 도로 소음은 들리지도 않아요 계곡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오저 계곡옆에서 지금 먹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웃음> 오, 완전 신나는데? 밥은 여기다 싸고. 밥마 가가지고 먹어 와! 짱게 짱이에요! 맥주, 짠! 밥 넣고, 고기 하나 넣고, 짠장 넣고, 아! 음. 고기 기름 적절히 붙은 거 있고 쌈장 등고 있고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편하다. 근데 저쪽에 트리아 호스는 완전 꽉 찼어요. 여기만 지금 좀 없는 거. 여깄고 으 음, 좋다 집에서 밥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요리하고 밥하기가 너무 덥잖아요. 막9점식 사니까. 오늘은 제가 이거 막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던가 몰라요 약간 더 챙겨야 될 것들도 안 챙긴 것도 많은 것 같고 지금 집에 수박도 잘라놓고 안 가져오고 참외도 있는데 안 가져오고 쇼다리 가져온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 가져오고 내가 먹을 거에 너무 소홀했어 엄청 크다 쌈 이거 먹고 씻고 올거예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이거 먹고 뒷정리하고 씻고 그렇고 올게요. 일단 여기에 기본적인 세안 도구 들어가 있고 옷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져가야 될 거를 빼야될 것 같아요. 수건하고 아 스포츠 타월 사야지야 나아 여러분 씻고 오려고 그랬더니 지금 다 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저녁 먹을 시간에 가서 씻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잠깐 들어와 봤는데 아, 역시 이거는 진짜 3인용이라 여기 공간도 엄청 넓고 위에도 메쉬잖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파우치입니다. 여기 넣을 수 있대요. 아. 제게 남은 맥주가 하나가 있는데 과자는 남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그냥 멍 때리면서 기다려 보려고요 빨리 씻고 싶어요 씻고 여기 와서 편하게 맥주 먹고 싶어요 아참 계곡에 이렇게 물이 반사되는데 진짜 예쁩니다 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영상엔안 보일 것 같아요 여름마다 자주 있는 제 목소리 안 들릴 것 같아서 크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씻었으니까 시원한 맥주 하나 더 제가 약간 술이 한번 땡겼다가 안 땡겼다가 땡겼다가 안 땡겼다가 이러는데 지금 약간 알콜 비시즌인데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맥주를 지금 세킨째 마시고 있어요 그늘이 많아서 시원하기도 하고 계곡 옆이라 시원하기도 하고 지금 26도 근데 선선하다 느껴지는데 선풍기는 또 있어야 돼요 이게 밖에 좀만 놔둬도 물 이렇게 줄줄줄줄 흘르는거 알죠? 이제 7시. 이렇게 그냥 혼자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 텐트 개방감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있는 게 되게 아늑해요, 느낌이. 몸데안 떨어지지? 좋추 저녁에는 여기 플라이 씌우고 자긴 할거예요 제가 완전 여름에만 들고 다니는 침낭 으헤 와, 지난주에 저 엄청 잘 쉬고 <웃음> 이번 주에 빨리 캠핑을 나오고 싶었는데 여름 캠핑은 누구랑 같이 다니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계곡도 있고, 뭐 약간 더위와 싸우기도 하고 막 에너지가 항상 업업업 업, 업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캠핑이니까 혼자인 것보단 둘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불보단 셋이 나오려나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붙으면 더울 것같 아무튼 아뭐 이래저래 그래요짠 저는 그냥 그냥 저냥 뭐 먹을만한데 저희 남편은 이거 맛없다고 사지 말라고 러더라고 그쪽에 트리하우스 쪽은 다 가족들 다니러 와가지고 애들이 막 공도 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장작을 패면 꽁짠젤. 어우, 장작 패면서 땀 흘리고 싶지 않아요. 불멍 패스하겠습니다. <웃음> 제 쪽은 진짜 까매요. 어머. 됐다 됐다. <웃음> 성공. 제가 그 크레모아 쓰던 거 요거 헤드랜턴이 뒤에 이 고정하는 클립이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AS 는 나중에 보내고 하나를 더 샀어요. 루메나거 얘는 요렇게. 아직도 얼음이 조금 남아있어요. 완전 찌끔해졌던 얼음이 그냥 목구멍에 쏙 들어갔어요. 으이.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텐트 안에 있는 게왜 이렇게 좋을까요? 텐트가 좋아요 텐트가 좋아 이 텐트에서 이, 있는 이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텐트 안에만 있어도 그냥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좁은 텐트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넓은 텐트를 선호합니다 <웃음>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 무조건 쉘터류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텐트가 더 좋아요.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고 상품으로 받은 파우치. 씻고 올게요. 세수하고 치카치카를 하고 올 생각이에요. 개국소리 짱커. 여러분 저 치카치카까지 다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막 벌레가 엄청 많으니까 아침까지는 나가지 않으려고요. 화장실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이 아침까지 안 가고 싶어야 될 텐데 아, 조그만한 막, 막 빛을 쫓아다니는 벌레들이 많아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드라마 보다가 잘게요. 이것저것 그냥 텐트에서 쉬다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근데 네, 지금 계곡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저희 진짜 완전 백색 소음이잖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생각하기 참 좋네요. 근데 네,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거 예민하신, 좀 민감한 분들은 계곡 옆에서 잠못 잔다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큽니다, 소리가. 아 이놈이 조그맣는 새끼들, 벌레들. 그래도 안에 들어온 건 없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청정구역이에요. 여러분 굿모닝. 아침에 화장실 다녀왔고요. 여기 지금 엄청 쌀랑해요 몇 도냐면 지금 19도입니다. 19도. 자면서 춥더라고요. 지금 오전 6시예요. 아, 답답해가지고 위에 플라인은 다시 빼버렸고 아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순두부하고 라면하고 딱 챙겨? 아니, 챙겨야지 했는데 순두부만 가져오고 라면을 안 가져온 거예요. 짜증나. 근데 네. 하지만 어제 먹으려고 했던 게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따뜻한 거 땡기기도 한데 약간 무무무무무 무, 무, 무, 무. <웃음> 말도 안 나와 약간 묵밥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역시 물만두는 맛있어 그죠? 음. 만두 맛이 강하고 국수맛도 세서 막 엄청 굴이 잘 어울리는 맛은 아니에요. 물만두가 우르르구르르 삼켜져. 음. 음. 물만두는 여름이면 꼭 생각나더라고요. 캠핑장 그늘이 많아서 좋네요, 진짜. 저쪽 트리하우스 쪽은 애들이 이제 일어나서 엄청 북적북적 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슬슬, 그거 뭐야.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네? 아, 근데 여기는 밤은 좀 춥더라고요. 저 이거 입을 약간 추웠잖아요. 아, 얘보다 하나 더 두꺼운 거를.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나? 그래서 새벽에는 그렇게 푹못잔 느낌이었는데 아침에 제가 차에서 옷 빼와 가지고 입고 조금 쪽잠을 푹 잤어요 근데 이불도 작으니까 넣는 것도 간편하니 좋긴 좋다 저의 정착 베개 데카트롯시투서밋 제품인데 이게 드라이백이었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울트라 실 8리터 여기에 제가 어제 입었던 옷들 이렇게 여기에 보관해 가지고 가서 또 이제 이렇게 털어 가지고 세탁기에 넣습니다 어제는 그냥 여기 배낭에다가 간단한 짐들은 가져와서 미스테리 월거 요 그냥 백에다가 이제 옷이랑 수건 같은 거 넣어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쪽에다가 그냥 부탄가스랑 뭐 간단한 거, 랜턴이랑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얘는 커버를 벗겨가지고, 빨수 있어서 좋아.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점퍼. 여기 거. 그냥 차에 항상 보요 <목소리> 어제 조명이랑 뭐, 크게 크게, 크게. 그 것도 별로 없네요. 작업습입니다 정리해버리고 텐트만 마지막에 접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뭐 정리할 게 없다. 오늘 진짜 간단하게 좋은데요. 이따가 그 설거지만 하고 와가지고 이거 스톡북셋은 여기에다가만 넣어버리면 주방용품은 정리 끝이에요. 얼음이 살아있습니다. 우와, 그것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브라보! 죽배를 들어라. 이것만 내려지면 얼음 넣어야지. Nugget. Okay. 계곡 가볼까요? 한 것만 마르면 넣으면 돼요. 근데 시간은 아직 퇴실 시간 안 됐거든요. 계곡에 몸좀 담갔다가 원피스 남은 거 있는데, 그거 입고 갈까요? <웃음> 이거 커피 시원한 거 아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시원한 게 들어가니까... 아, 최고, 최고, 최고... 요즘에, 프란체스카 막 그거 짤 다시 뜨길래 보다가 나나나나나 너만 잘랐냐 딴딴딴딴딴 너무 잘랐서 쨍쨍쨍쨍 쨍투맨이다 쨍쨍쨍쨍 쨍투맨이다 요즘 이거에 빠져가지고 아, 수시로 입에 막 돌아요 쨍쨍쨍쨍 어, 쨍투이다 위에까지 다 적기는 귀찮으니까 이에만 이럴 때 아이들은 아무 계산없이 풍만 들어갈텐데 아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고 생각이 많죠 어른들은 땀을 많이 흘러가지고 샤워 한번팍 끓는게 잘하네요 결국은 잘 맞다고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촬영을 종료하고 다녀오실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 감사하고요. 어, 여름 영상은 뭔가 다미니가 좀 짧을 것 같아요. 캠핑 외에 네. 서또 네. 네. 에너지가 집에서 올라가서 카메라 켜면 일단 영상 올리고 캠핑 영상 올리고 뭐 이렇게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 <웃음> <웃음> que tu corazón y tu alma permanezca Con su color le pego el sol Al suelo oscuro en que nada me dio Que tu corazón y tu a m o se quede aquí Que se quede aquí 그리에내 게트 을품